공정성이 어떤 건지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서 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어,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수능을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일을 하게 는있어요 노력을 더 많이 한만큼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능을 이제 보게 되었고, 개임에 관련된 이제 부정성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00년대부터 이제 이제 수시 제도라는 것을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을 수시 제도는 이제 학교의 그런 활동과, 내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학을 가는 일이 이제 수시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연세대를 이 입학을 했던 이제 곤충박사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곤충에 관련된 것에 너무 흥미가 많아가지고, 곤충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많이, 이제, 관심이 많지만, 이제, 국어, 영어, 학국사나 뭐, 수학 같은 거잘 못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들이 이제, 이런 거를 높게 보기 시작 하면서, 아무래도 수시라는 제도를 점점 늘릴 만한, 이제, 명분이 많아졌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장시가, 70% 이상은 됐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런, 뭐, 왜 자꾸 학교 활동으로 대학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점차점차 점차 정시가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제 것이 공정성이 이제 없어져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주된 이제 트렌드는 이제, 이제 내가 이제 그신시나 이제 노력을 하면 서잘갈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 좀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고 싶어요.